고추가 엄청 달렸는데 이제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끝까지 올라갔네요. 네. 네. 이렇게 커도 마디가 짧고, 과가 많이 열려요. 키가 크면서도. 아직 수학은 다안 해서 모르는데. 네. 한 5천 근딸것 같아요. 작년에 얼마다생각 삼천군요. 가루 상태도 안 좋고 네. 병충해도 있고 좀 생기가 나는 게 아니라 좀 시들시들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 쓰고 난 뒤부터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니 아, 고추가 어, 엄청 달렸는데 이게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끝까지 올라갔네요 네. 여기 고추들이 있고 고추 피겨보니까또 열릴 것 같은데? 네. 계속 계속 열리는 거예요 몇, 몇 번씩 따셨어요? 지금, 아, 지금 세번째 세 따고 있는 중이에요. 세번째 세번 따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네. 체력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가시 두껍고 네. 모양이 이뻐요. 작년보다 아, 고추 모양이 네. 종자는 똑같은데? 예, 네, 잘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입도, 입도 대, 굉장히 넓어요. 어, 손바닥만 하는데, 뭐지? 이게 무슨 풍경이에요? 슈퍼빅이라는 제품인데요. 슈퍼빅이요? 네. 대과라 소리만 들었는데요. 근데 좀더 유난히 큰것 같아요. 아. 수학 내용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아직 수학을 다안 해서 모르는데. 네. 한 5,000근 딸것 같아요. 작년에 얼마다는데 3,000근이요. 이 남양면에 이렇게 고추가 큰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제가 인근의 밭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고추가 키 이곳만 큰지 고추가 이렇게 크게 날리는지 아까 그 농장에서 불과 5 0 0 m 떨어진 이곳 보십시오. 지금 고추 키가 저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근처에 있는 밭들은 어, 고추 키도 많이 크지 않고 양도 저쪽보다는 작은 걸로 봤을 때 분명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 밭은 내가 볼 적에는 이이 이 고추보다 좀 딸려요. 형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뭐 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요 오늘 인근 봤을 바이러스 심하지 않았나요? 그래? 바이러스가 심한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는 괜찮은데 다른 동네는 심해요 이 밭은 누구네 밭이에요? 아 우리 동네? 사실 저기 이상복시라고 그집 밭이에요. 키큰 그렇게 잘된 고추는 이 동네에서 우리 집 밖에 없다고. 이거 다 키가 이거 뭐 네. 허리, 허리 밑에 와 있는데 다? 키는 다 이럴 거예요 아마 거의. 음. 이 수준. 이보다 조금 더큰 집도 있을래나 음. 이게 4월 26일 날 심은 거라는데요. 어머님네 밭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한 4, 5일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여기가 먼저 심었어요? 네 아니 키가이렇게 작아요? 그건 모르죠 고추가 <웃음> 이게 음, 뭐야 난쟁이 고추네 하나 열었네 진짜 난 맨날 그렇다고도 말만 들었지 와보진 안 해봤더니 먼저 심었긴심었구만이 동네가 이렇게 심한, 심한 거였어요 지금 네이 정도는 아닌 걸 알았더니 여기 와보니까 엄청 심하네 아이고 여기 뭐 피해가 있나요? 여기 바이러스도 많이 왔고요 탄자병도 많이 왔잖아요 네. 이렇게 다 뽑고 뽑아서 이렇게 세워 놓고 저렇게 다 시드는 건다 뽑아 놨네 아 이게 뿌리찌 뽑아 놓은 거구나 이게 네 그리고 이렇게 크지도 하나도 안 했고 왜 그럴까? 다 뽑아 놨잖아요 이렇게 이야 이게 바이러스 그러면 기다 뽑아야 되나 보죠? 네 뽑아요 이거는 뽑아서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곳이, 이곳이 살아난 부분이에요, 여기가. 아, 살아난데요? 예. 이 바이러스 끼가 약간 있다가 이게 살아난 부분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네. 예. 바이러스 당하는 데가 있나요? 흔적이? 흔적? 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예. 이게 어디가요 요게 잎새가 이렇게, 이렇게 노란해지는 것이 바이러스 증세예요. 아, 잎이 노래지는 거? 예. 이렇게 침해야되는데 예. 이렇게 노랗게 된다? 예예예 예, 예. 어... 아쿠도라는 제품으로 관절을 하고 났는데 한두 포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치료제도 아닌데 아쿠도를 쓰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살다 이 우리가 좀 좋은 이유가 그 아쿠드라는 제품을 써 가지고 그런 영향을 많이 본것 같아요. 아쿠도를 어떻게 사용돼요? 처음에 심었을 때는 작황이 좋지않안해 가지고 그그 관주 식으로 그, 그, 그 아쿠드를 투입시켜서 뿌렸어요. 그 뒤부터 작물이 확 달라지게 좋아졌어요. 4월, 4월 말쯤 될 거예요. 4월 말? 네. 정식한 지 얼마 된 거죠? 그러니까 정식하고 한 15일? 물첫 잎들에 네. 아쿠도 3병. 한번 관주하시고? 예. 네. 그, 4월... 그 뒤부터는 이 탄저병이니 역병이니 바이러스니 이런 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 약을 쓴 뒤부터는. 한 번만 했어요 처음에 관주 한번 하고 그리고 저 이렇게 농약 칠적이 그, 옆면 십비로이게 조금 미약하게 조금씩 줬어요. 어, 관주는 한 번? 예, 관주는 한 번. 한번만으로 좋아져요? 예. 어... 그, 아쿠도 제품을 쓰면은, 이렇게, 예, 이렇게 커도 바디가 짧고, 과가 많이 열려요. 키가 크면서도. 그리고 비온 뒤에도, 그, 비온 뒤에는 그 역병이나 탄저병 같은 게좀 심히 찾아오는데, 그 아쿠도 제품을 비온 뒤에 살포해주면은, 그런 그 병, 역병이나 그 탄저병 증세가 나타나질 않아요. 정시하고 나서는 초창기는 쳤다가 막 계속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뭐 어떤 데는 아주 버린 농가도 있어요. 작황에 그 기후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쿠도 제품 쓴 뒤부터는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기후의 영향도 받질 않았고 하여튼 뭐이 고추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느껴져요. 한 40% 정도 이렇게 증산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엄청, 엄청 아주 아이 동네에서 이렇게 큰 고추들이 많아요? 없어요 우리 밖에 진짜요? 네 예. 아니 고추가 뭐 이렇게 커요 이렇게 얼굴만 해 <웃음> 얼굴만 해이 동네 사람이 다 인정해줘요 우리 고추는 어 고추가 아주 그냥 실하네 예 작년보다 우리가더 크다고 봐야지 아 고추가 더 크게 열렸다고요? 네 예. 같은 종인데도예 많이 커요 올리가 양도 많이 늘고, 열기도 많이 열고, 그, 아쿠도 그거니까 약, 고추가 굉장히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